이쳇할 플레이 좀팍 치만 봤나 치는데 바로 아, 끝 우후 <웃음> <웃음> 멜리도 설상할 줄 알아요. 어. 자, 전책이구요 갑니다. 탁! 탁! <웃음> 간다. 툭툭툭툭. <웃음> 간다. 간다! 툭툭 툭툭 툭툭 각킹 삭제. 존나 카리스마 있어. 자, 아이구야, 여러분들 댓글 하나씩 아하,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댓글 중에 단장 멜리, 반겨, 아, 카운터를 한번 보고 싶다, 포인트 칩을 해달라. 자, 우리 단장이를 그러면 예, 하, 아, 백랩으로백네으로 <웃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아 이게 모자라네요 과도한 고인 특집은 살림살이를 망칠 수 있습니다 이좀 구해올게요 잠깐만 자 이렇게 가볍게 농가도 한번 띄워주면서 어, 맥이 살려야지 우리 단장이를 자 이렇게 백냅으로 단장 멜리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준비된 오늘의 댁은 짜잔 야심찬 단장의 반격이 갑니다 아망어 관련 깎아 놓고 라반까지 받아가지고 한번쳐 올리가 올한번 그거 한 번만 봐도 내가 소원이 없겠다 이런 느낌이고 혹시 실패하면 여혜리 한번 살려줄 수 있다 이것도 부부사기단 아니야? 사기는 아닌가? 하여튼 부부단 자 그냥 부부단이 와도 어 무서워 제요. 지금 이런 덱 상대로 지금 형한테 이런 거시킬래 진짜 이거 아무리 고인특집이라지만 오늘 이거 내가 할수 있겠나? 아, 바로 바로 일자 볼게. 바로 바로 일자 보자. 진짜 텔레비전스 75,000. 봤지? 어. 단장멜리 지금 근타로 들어있다. 한번 치보세요. 자, 네가 우세속이라고 지금 단장멜리 한 치려고 그랬지? 한번 치봐봐. 치봐. 아. 자, 여기로 들어오고요. 자, 다이애나. 자, 한번 갑니다. 첫 번째. 요번 약해 착, 착, 착, 착. 지금 피가 많기 때문에. 3 2 0 0 정도로 봐주고 있고요 아, 반격기가 안뜨네 요거 이기겠는데, 사람이야. 이기는, 야, 이 저런, 비록 AI지만 저런 개 무서운 찐데오토로 그 놔둬도 무서운 저런 덱을 우리 단장이 한 반격으로 는한번 찌발라볼게요. 자, 기절시키놓고. 자, 아, 반격이 안 뜨네. 좋아. 그럼 단장이 살상기 갑니다. 살상기. 지금 상대 방어 관련도 깎아라고 우리 라반에 어떤 지원도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 이때 한 번, 아! 아, 이때 한번 나갔으면 오늘 유튜브 다 터지는데, 오늘. 유튜브가 터지면 안 되나? 나, 야, 쟤피 왜, 피왜 저렇게 많이 쳤어? 죽이겠는데? 어, 보막 칠게요, 보막. <웃음> 자, 콕! 자, 5만 4천. 찼을 때할 블레이저 팍! 10만. 봤나? 치는데? 물론, 이거는 라방과 구류드의 힘이긴 한데, 그래도, 어? 야, 맞다! 헉, 잠깐만! 내가 보막을, 내가 지금 마왕 리무르 앞에서 보막을 쳤다고, 내가? 아, 너무 쫄아가지고 보막을 친 게, 먹혀버렸네요. 잠깐만, 아, 이거는, 형, 그, 아, 잠깐만 있어봐봐. 형이 실수했을 거다. 어, 단장 멜리가 진게 아니고, 실수했다고, 어? 어 자, 결투에, 아 스토리 무르네, 씨, 진짜, 예, 오랜만에 꺼내드렸더니 자꾸 리무르 나오지? 자, 이번에는 어설프게 내가 반격을 빼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어... 영리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입마부터 칠게요. 정말 피를 잘 빠니까, 이렇게 치가지고,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팍! 59,000, 봤제? 어? 팍! 62,000, 봤나? 바로, 끝! 우후후멜리도 <웃음> 설상할 줄 알아요. 야, 이거 이성 반격 한번 노려볼까? 아니면 그냥 반격 두번 쓸까? <목소리> 자, 여기서 치바세요, 좀만 해주자. 어? 아, 자 자, 어? 자, 자, 자, 자, 아, 카오, 카오, 카오. 오케이, 치바. 어, 어, 어. 어, 어 잠깐. 만 미친 놈이 이성 반격으로 쓸게요. 두 번의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서 그래. 흑 인첸첸 채 헬브레이자. 자, 이게 도발까지 있었으면 진짜, 진짜 이거는 한번. 그지 어? 이 도발까지 있었어야돼 아요 약하겠는데 빡! 쫙쫙쫙! 쫙, 쫙! 5만 30밖에 안나온 아 진짜 씨, 오늘 개짜이나네야 니가 필사기 쓰려고 우리 단장 앞에서 어 단장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 잠깐만 잠깐만 이거 오늘 강 나온다 자 이렇게 할게요 이러면 일단 리무르는 가만히 좀 샷담하우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노? 암메리 자, 암매야. 이거도 생각만 해도 짜릿해야 돼. 암매 치다가 한번 획쳐 올려. 야, 암라 부탁하자. 아, 진짜 유튜브 한번 좀 아, 각좀 한번 짜러 줄. 자, 전색이고요 갑니다. 팍! 팍! 간다! 팍! 툭툭툭툭 쫙 긁락 심만한거 좀. 와, 이거밖에 안 깰기나. 어? 야, 이거 거의 지금 단장 피 요만큼 상태에서 나간 건데 야, 이씨, 우리 단장 근타르 들어있다. 근타르. 그, 소리가 또왜안 나, 이거? 어, 필살기 일단 사용 불가능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마지막까지. 자, 너거 둘다 필살기 못 써, 임마들아. 자, 이번에 형큰 그림 한번 보여줄게. 자, 이번에 마지막 단장에 반격. 끝납니다. 이거 한번 잡히면. 호도독 치면서? 자, 마무리 잡았고요. 마무리 잡았고요. 살살 치라 세게 치면 안 된다. 자, 한번 모으는데. 뭐 아, 잠깐만. 아, 아. 아... 자 우리 라반이 이걸야 라반이 <웃음> 마지막까지 재설이 나는데? 한번 진짜.. 씨 우리 우정을 우리 감히 빡하! 봤나? 야 안맬드.. 맺는데... 어? <웃음> 야 피사이는 쓸수 있을 것 같니? 지금 AI랑 뭐하는 짓이지? <웃음> 야, 그래도 야 고인 특집에서 이제 일승 정도 나오면 잘한 거 아니야? 한번 이겨야 될거 아니야, 형이 지금 내가 계속 지금만 살수 있나 고인 특집 할 때마다. 야 인간의 머리가 AI 머리한테 질수 있겠어? 이거는 이겼다. 너 필살기 막을지 모르지, 형은 막을 줄 안다. 사크닥. 야 필살기 못 쓰겠지. 어? 어? 너도 막을 줄 안해? 아 잠깐만, 형.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소멸시켜놨죠. 나도 한장 만들어놨다. 자, 오늘, 맞짱 끝까지 한가 보자. 형은 이, 이 일승을 포기할 수 없어. 나형나가기 누를 수 없다. 붙어보자고. 그래요. 치보세요, 한 번.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 야, 너 필각 있냐? 치보세요, 한 번. 오케이, 치네. 야, 어, 어, 아, 아, 나, 아, 나 소멸 당했었어? 이 싸움 너무 안쓰럽다. 어, <웃음> 저, 저자 필가 꼬박꼬박 있다, 그래도. 어? 어쩌다 컨텐츠가, 맞짱 컨텐츠가 됐노? 야, 잠깐만! 야, 살았다. 제발! 하나! 봐나 어? <웃음> 형 씨, 재간지나지. <그렇지>. <웃음> 여러분 그래도 우리 단장 딸피 상황에서 카운트 한번 됐다, 에, 했다. 형 미션 성공이제. 자, 이건 또각킹덱인가요 예, 초살 덱이네 이거 버프 올리고 후드를 구르륵하는 그덱이구나 초살 덱이다 어? 요거 유튜브 각 나온다 이거. 기절 안 시킬게, 기절 안 시킬게. 일부러 좀 위협해가지고 각킹칠 거거든. 그거 한번 시체를 채 채올리면 우세 속에서 한번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 방어 관련 40% 깎기 있고 우리 라반으로 공격 관련 10% 올라갔고 그 상태에서 추앗 올리고 있고요. 자 올리고 있고요. 자각킹아 치보세요. 자 치보세요. 간다 간다. 15만 6천 각킹 삭제. 존나 카리스마 있어. 야, 형, 이 정도 면 오늘 고인특집, 내할 도리는 다 했다. 어, 야, 내 차례구나. 어, 내가 죽였는데 또내 차례야. 이게 바로 뭐다? 공포의 단장 멜리, 어, 다스. 자, 근타르까지 들어있는 단장 멜리. 피가 또 차고 있어요. 무한 반격이다. 간다! 축스, 축축스, 축스. 76,000원. 어, 필살기다. 아, 야, 이 필살기 뭐였더라? 아, 아, 방치, 어, 잠깐만, 어, 아프겠는데? 어, 자, 아, 잠깐만요. 아, 이거, 이거 하나밖에 못 막겠다. 일단, 정말 자세해제랑 있는 그건 막아주고, 그건 막아주고. 자, 요게, 설마, 엘레인한테 우리가 처맞고지진 않겠지? 아 어, 설마. 한번 옵니까? 야, 이 꼬마야. 치발 임마. 앙, 오! 오! 오! 잠깐만, 이거 뭐고? 뭔데? 아, 그닥, 간다! 팍! 탁! 착, 착! 착! 그닥! 259,000! 이 정도로 아슬아슬한 딸피 쳤는데 안 죽어? 안 죽네? 자, 아, 자, 아 죽지. 다 죽지. 이제. 봐봐봐. 자, 유튜브 각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거하고 저, 어? 딸내미 저거. 리스 지금 자꾸 오빠를 치고 있어요. 어, 때려버리고, 반격 한번더 봅시다. 아, 야, 오늘, 씨. 신나게 봤지?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제 다시 가지 말자. 자, 자 한번 반격 한번더볼 수, 있... 어? 안 죽어, 이게? 자한번더 치봐 한번 치보세요 오빠의 탄탄한 팔뚝이로 한번 치봐 자그 어? 저거 왜이손이 뭐? 어? 아 갓! 아! 야깍킹 없는 깍킹대가 드셨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직 치지 않았다 오늘 라반이 야 오늘 라반 단장과의 트리라. 우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라반! 봤나 방금 어? 저걸 못 죽여? 잠깐만요 치바야치바봐임마네가치바자 치봐 얼마나 친다고 헬브람자식이 겨우 헬브람 따위가 아 하하 마자 우리 요거 또 이깁니다 이게 바로 우정이라는거야 어? 빵 단장의 체면을 위해서 우리 라반이 그 연약한 라반이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자 요렇게 오늘 고인특집 대성공이자 엄청난 반격을 선보이며 연승!!! 아이 <아이씨>